자 오늘은 그 크로마키 백그라운드 리무벌 AI 트래킹 기능 새로운 아이스토리 기능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 그 보이고 있는 이 여기에 카메라죠 카메라 들어가 있고 제가 그 메뉴에다가 아, 그 이제 우리 메뉴 현재 있는 메뉴에는 뭐가 들어가면 이렇게 된 거지 이 메뉴를 보이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이2 0 0은이두 가지가 있죠 강사가 이렇게 크게 돼서 강사를 중점적으로 보게 하는 거 물론 여기서 더 크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모니터를 더 작게도 하고 이런 게다 이제 IC200에서 일반 스위치에서 할수 없는 굉장히 다행히 편안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크로마 키를 하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이 강사가 움직일 때 여기에 이제 그 강사가 그 예를 들어 좌우로 움직일 때 이게 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은, 그, 이 공간, 일로 손이 잘린 거죠. 더 나가면은, 이렇게 잘려 나가잖아요. 또 반대로, 반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 강사가 이 공간에 밖에 나갔을 때 자동 인공지능은 어떻게 되느냐와, 이 트래킹 카메라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 이두 가지. 크로마키 하는 거하고 트래킹 하는 거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로마키에 보면 여기가, 여기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여기 크로마키로 있을 때. 지금 이제 크로마키를 한 거. 크로마키를 안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메뉴로 돌아가서 이 메뉴로 돌아가면은 이걸 좀 크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뉴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지워야 되는 지울 수가 없잖아요. 크로마키가 지금 됐을 때는. 근데 이 크로마키의 메뉴에 보면 요, 여기 안에서 이 지금 이 크로마키 세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크로마키 세팅을 가면 이게 반전 여기에 반전 보기가 어려우니까 어, 이 부분을 반전 시켜놓고 하겠습니다. 반전 시켜놓고 여기에 여기에 크로마키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크로마키 지금 이걸 쓴 거죠. 여기 크로마키 세팅 여기서 백그라운드 리무버를 누르는 겁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가? 먼저 크로마키 안 하면은 여기를 이제 크로마키 안 하면 이런 거, 이런 상태죠. 하면 이렇게 된 거고. 하면은 요거는 칼라가 다르니까 나온 건데, 여기서 백그라운드 리머를 누르면, 누르는 순간, 이크로마키대해서다 없어집니다. 이 AI는 하나도 사람이 조정하는 게 없어요. AI니까. 완전히 그냥 바뀌어집니다. 그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있던 게 없어졌잖아요. 다. 다시 여기를 그, 그 크로마키를 원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그린이 없어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교실 끝에 그냥 할수 있죠. 두 번째 여기 트래킹 온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온시켜 보겠습니다. 온시키면은이 이 자동으로 여기 이제 여기 그람을 바라보는 방향 센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번 옮겨 아까처럼 옮, 옆으로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시면은 여 여기는 움직였는데 여기는 계속 가운데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가면은. 이렇게 가도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나가는데 이로 갔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미나 같은 걸할때 교실에서 이게 바꾸는 그런 이제 특허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세팅은 어떻게 하냐? 세팅 여기를 누르면 여기를 누르면 여기서 트래킹 하느냐 안 하느냐를 눌러질 수 있어요. 누르는 거. 오 그다음 여기에 보면은 턴턴 턴 레프트, 라이트가 있는데 한번 왼쪽을 봐주세요. 왼쪽을 보시면 이게, 이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였죠, 이게. 꺾인 것이 여기에 원이된 겁니다, 여기에. 또, 바, 앞을 보면, 여기 앞으로, 여기가 원 되잖아요. 중앙을 본 거고, 또 반대로 돌리면, 여기가 원이 되는 거죠.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때마다 액션으로, 장면 뭐로 가라. 이런 걸다 명령을 줬어요.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기능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어, 여러 가지를 쓸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오늘은 그 트래킹 오프, 트래킹도 되고, 또 그에 따른 액션도 바뀌고, 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크로마키는 그냥 어디서 누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이.